일 똑바로 안할 거야? 이제 아주 내가 무섭지 아주. 한 번만 더 있다 위러면 단체로 확 묶어서 저 순간을 버스 태워 보내버릴 거야.